연지야, 너과제다 했어? 어. 그럼 뭐할 거야 이제? 글쎄, 몰라. 혹시 뭐 오늘 할거 있어? 딱히. 그러면 나랑 드로잉 카페 가지않을래 드로잉 카페 성수미술관은 부평시장에서 4번 출구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위치해 있어. 1인 이용권이 만원대라 부담없이 즐길 수 있고 그림을 그리면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곳이야. 디즈니 도안 및 유미의 세포들 등 다양한 사이즈 도안 뒤에 누구나 자유롭게 컬러링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넓고 쾌적한 환경에 세안 한배경이라 인스타 사진 찍기도 좋아. 때 갈래? 싫어. 아, 싫구나. 그럼 게임 장깐 어때? 던거 같아. 민지야? 민지야. 어, 뭐라 그랬어? 아, 못 들었구나. 듣기 싫은 건가? 민지야. 오빠! 가자. 일단 나 지금 오빠한테 나 놀라고 알아봤는데 저기 부평에 미술관도 있고 1번도 있어. 바이